Yeah, uh, today uh, uh, I will speak Korean and English both. <laughs> so this is our schedule for today. So uh, we are briefly talk about the on-site survey preparation and I will get uh, a training session. And then we do the uh, NNA tool and Python uh, workshop. If you have any questions just uh, yeah, bring here today. And then w e gonna have an individual team meeting uh, to prepare on site survey and uh, the for your project idea. So maybe like um, 10 or 15 minutes per team. So I just uh, uh, uh, write down here your name. So if the information is wrong, just let me know. Um, okay. And then tomorrow, uh, as As we said before, we we gonna have a Korean Korean public lecture on Saturday. It's gonna be we try to compact today's lecture uh, as y o u like uh, four or five hours um, lecture, just one lecture. So it's gonna be very intense. But uh, hopefully you can um, yeah attend this lecture. Um, And after that, we have our individual team meeting on just talk about the project idea and brainstorming uh, for your uh, uh, Next week and on Sunday. Um, yeah, again, we will have a very short uh, workshop in the morning. So, uh, the schedule is all about the Korean time. So just keep in mind and uh, And we will have another individual team meeting uh, talking about the project idea. And also, again, the NNA tool and Python workshop and afternoon uh, you guys go and do uh, on site survey. Uh, o n s i t e So, uh, I, I will b r i e f I will say again in Korean. So 이게 이, 이거 이 스케줄 보시면 이렇게 다 이해 어느 정도 하셨죠 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팀 이렇게 이름 제가 나눠서 적었는데 혹시 이거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어, 우리 그 한국말로 하는 그 렉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틀 나눠서 4시간 4시간 했던 거를 하루에 한 네다섯 시간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렉처 끝나고 또한 시간 정도 인디비주얼 팀 미팅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팀별로 아이디어 있거나 뭐 브레인 스토밍한거 있으면 가져와서 얘기하고 좀 이렇게 더 어, 여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디벨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이제 일요일에 가서 오후에 그러니까 오후 픽 아워에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서 온사이트 설베이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이트가 서울이니까 그 온사이트 설베이 가실 수 있는 분좀손 들어 주실래요? 여기 지금 이제 확인하려고 혹시 갈수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 이렇게 총몇명 정도 갈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아, 김정아 님은 저한테 따로 이메일 주셨는데 그때 원래 네. 지방 가는 스케줄이 원래 잡혀 있으셔 가지고 네. 네. 네. 참여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지금 계시는 말... 분들이 김정대 김정대 아, 네. 근데 제가 그 네. 네. 과제를 좀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은 네. 베이를 직접 해봐야 될것 같아서 네. 네. 네. 그 내려가는 일정 취소로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있어 오 아. 감사합니다 오 어,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 김정대 학생분 가능하신 거죠? 가능하고 또몇분 정도 참여 가능한지 지금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최현솔 학생 또 누가 가능하시죠? 아저 가능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정지금. 윤미경 네. 씨도 가능해요. 네. 저도 가능해요. 구하진이. 네. 그럼 이렇게 다섯 분 가능하신가요? 지금 총 다섯 분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맞나요? 우리 총 원래 일곱 분 계신데 한 구분 아 그럼 서울에 네. 계신 아, 분 달현 씨는 다른 그 지방에 계시는 거 같고 그렇죠? 네 다섯 네 서울에 있는 사람 다섯 명아 다섯 명이 요 네. 은서 최은서 씨는 못가못 가셨나요? 아, 아까 된다고 아, 했는데,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곽달연님이 채팅창에 네. 11시까지 미팅하고 1시부터 조사하는 음, 다른, 아직 질문하고 있세요 아, 이 1시에서 3시 사이에 아무 시간에 가셔도 돼요. 꼭 1시 안 해도 되고 이제 분담해서 이제 그 가능한 시간대만 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맡은 스팟이 뭐 한분 되면 15분 쓰고 오는 거고 2분 되면 30분 쓰고 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게 되면 이제 여러 스팟을 더 많이 카운트하고 올수 있으니까 근데 1시에서 세시 사이에 되는 만큼 가서 이제 카운트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아 감사합니다 그럼 거의 다 되시는 거네요 그쵸 지금 그렇죠? 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Sorry, 네, 우선... uh, Nada, just for your information, we were just surveying who can go to the site. Yeah. Okay. 네. Okay. 그러면은, 어, 아, 우선 알겠고요. 그, 어, 온사이트 설베 혹시 어제 비트윈 리스나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팀 내에서? Did you guys try the between-ness analysis with the site? 한번 그 아이디어 팀별로 조금 쉐어해 주실 수있어요 그러면 은 이제 어느 어디 가서 카운터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팀별로 팀 B, B팀은 혹시 해 보셨어요? 같이? 아니면은 뭐 각자가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차피 카운터 하러 가는 거는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팀에 굳이 크게 이렇게 영향 받지는 않아도 되거든요 혹시 쉐어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엑서사이즈 해 보신 분들 어, 음, 음. 그 수업 때 해본 적은 있는데 네, 네. 사이트가 신촌이었어서 아, 네, 마음은 네. 다를 것 같아서 사실 뭘 공유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 그 지금 팀 내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따로 특별히 해보고 싶은 곳은 구체적로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어제 그준 파일로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뭐 비트윈니스나 뭐 이렇게 그냥 좀 플레이 해보면서 이렇게 아이디어 아직 아직 다들 못 해보셨구나. NNA 툴로 아직 못 해보셨어요? 어제, 어제 파일로 그러면은 제가 자, 지금 선생님 잠깐 서제션이 있는데 어, 지금 약간 브레이크룩을 해서 팀끼리 한번한 한 10분이라도 만나는 시간을 좀더 보면 어떨까요? 지금. 아, 팀 별로요? 네, 네. 네. 학생들끼리만, 선생님들 끼지 말고 한번 지금 너무 조용해서 약간 이걸 브레이크하고 좀 약간 뚫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어, 어떻게 올가나이즈 되나요? 이 중에서는. 오늘도 수나 쌤이 브레이크룸을 하실 수 있는데 팀별로 한 10분만 주면 안 될까요? 강제로라도 좀. 요 네, 네. 네, 아마 아직. 얘기 안 나눠본 친구다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팀끼리.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근데 저는 이제 보는 입장에서 좀 너무 답답하네요. 여러분들 너무 리액션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 팀 A는 네. 나가지고 어떤 네. 이슈를 가지고 할지나 이런 것들은 정해서 약간 만들어놓은 건 있는데 네네 네네 혹시 네. 이그 NNA 추해 이런 걸로 해본 건 없어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말하셔 말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그 네. 네. 아이디어라도 그럼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네. 혹시 공유 그... 혹시... 아, 그... 아 근데 피피 다른 참가자가 참여 공유 아화문 공유를 정현 쌤이 꺼주시면까요 아, 네네 거 승아 쌤이 설정에 그거 누르는 거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거 할수 있게 네. 인터럽트 할수 있게 네네 바꿨어요. 네네 네네 네네 이유 됐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코로나 블루에 대해 어, 이제 발표를 아, 코로나 주제를 이제 잡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안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은 이렇게 됐는데, 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속하고 지속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공연이나 축제가 취소되고 있고,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지적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할 뿐만이 이제 점점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더 발생한, 더 어, 가게 또 재확산이 되면서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 국민의 이제 47.5%가 불안과 우울함을 경, 경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대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코로나 블루에 대한 방안으로 이제 공동체 연대에 대한 강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적으로 혹시 혹은 이제 도시적으로 어떻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이 워크숍을 통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 이제 코로나 블루에 코로나를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고 있고, 모든 모임을 이제 자제하고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인 이상의... 모임을 다 금지한다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교류가 공존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거리 동네 거리에 이제 다발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퍼블릭 스페이스를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위치를 탐색을 해서 NANA 툴 박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휴일 시간에 보통 어떤 경로를 부행하는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은 일단 그 우정현 튜터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현실 가능한 시간 내에 현실 가능한 이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라도 따라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망원력으로 1km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어 이제 거기서 이제 D K 디 i s t a n c e 를 예측을 계획을 하고 business c e 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행인을 이제 인서, 이제 현장 조사해서 파운드 차트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예측 모델을 이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정우정현 투톤 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이제 D K 아 d i s t a n c 라든지디 T rate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 망원력이 이제 거주하러 오는지 소비하러 오는지 아니면 거주와 소비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하나의 세 가지 이제 합 카테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3 3 3 하니까 27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적합한 예측 모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예측 모델 선정할 때는 이제 투투님께서 하신 대로 로우 코일레이션이나 스피어맨 랭크 코일레이션을 통해서 상황 관계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디스턴스 디케이랑디표어 레이트랑 이제 어떤 어 이동 형태가 나타나는지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공간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어, 공간 선정할 때 이제 인구 밀도가 너무 높지 않을 만한, 센트럴리티나 액세스리빌리티가 너무 높지 않은 곳에서 공간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트럴리티가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너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재확산에 이제 다시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피하면서 너무 높지 않은 공간을 이제 세 곳에서 네곳 정도 선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걸 NNA 툴박스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다중치를 좀 줘가지고 할수 있을 텐데. 이제 높은 가 우리가 선정한 높은 가중치를 선정한 공간에 높은 가중치를 주지 않, 주더라도 센트럴리티가 너무 어, 높아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덟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체적인 공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동 유형 디톨레이나 이제 아 여기 오타가 있는데. 어, 사람들이 이동 유형, 뭐 거주하고자 하는지, 소비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연령대, 시간대, 공간적 맥락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디자인을 하고자 하고, 그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공간적인 구체적인 방안, 이제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처럼, 이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어, 사람들이 사회적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아직 N&A n 툴박스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어, 방향성을 잡아야 이제 툴박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툴박스부터 익히는 건 저는 약간 산으로 가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부터 뭐, 구체적으로 잡고 그에 대한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툴박스를 좀더 구체적으로 익히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툴박스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했는데 왜? 왜 아무런 말을 안 하셨죠? 대게 <웃음>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하루 만에. 그, 이거, 그, 그냥 몇 가지만 이제 코멘트 들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 이제 온사이트 이제 카운트를 하는 날이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오피스랑 레지던스로 구분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오피스인 사람을 카운트 하려면 사실 주중 오전이나 전역픽 아워를 카운트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다 커뮤지하자고 니 집에 가고 이제 아니면 일터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집을 그러니까 잡이랑 레지던스로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이제 뭐 리테일 상업 공간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공간 그리고 뭐 퍼블릭 스페이스의 방문자 수 이런 거를 이제 오리진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놓고 이제 스토리를 짜면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여준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 중, 중, 저녁에 가서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얼마나 많은 이동성의 패턴이 일어나나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특히 이제 주말에 이제 정말 이렇게 게더링하고 모여서 소셜 활동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10명 이상 모임이안 되고 뭐 이런 룰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니까 네, 그, 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카운트라로 나가는 시간도 이제 주말, 이제 오후 픽아워에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1시에서 3시 사이에. 왜냐면 그때 이제 패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레저를 즐기러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어떤가. 이거는 이제 주중, 그러니까 오전인, 주중 아침이나 저녁 픽아워랑 대개 다른 패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어제 보여준 그 레퍼런스를 보고, 이제, 진짜 과정을 되게 잘, 스텝 바이 스텝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스토리를, 이제, 그, 직장인이나, 이제, 주거인이 아니라, 그, 리테일이나 엔터테인먼트를 활용, 방문한 사람을 생각을 하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바꿔서, 다음에 가져오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지금 NNA 툴에서, 그냥, 그러니까 센츄얼리티 어날리시스 거기 네개 있거든요. 디그리 있고, 비트윈일수 있고 클로즈넷이 있고 이거를 그냥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겨 하는데 지금 대충 아이디어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봐 해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려도 되니까 왜냐면 그걸 놓고 또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어~ 여기가 왜 중심성이 크게 두드러졌지 여기는 왜또 떨어지지 뭐~ 이런 걸 놓고 또 얘기해 볼수 있거든 그러면서 또 하이퍼 테스트를 또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리지널 데스티이션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전체 팀이 얘기해 드리는 건데 오리지널 데스티이션은 제가 준 자료 말고도 본인이 포인트를 찍어도 돼요 사실 제가 준 자료는 메인 로드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스케일꼭 그렇게 강력적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공유를 하나 할 건데 사실은 어, 화면 공유할게요 제가 제가 이제 여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는 곳이 거의 사이트 사이즈가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여길 안 해도 돼요 사실 우리는 오리진이랑 데스티이션 포인트가 있고 네트워크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다 분석이 가능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광역적인 거는 다 이해를 하고 제가 준 파일은 아마 메인도로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려져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어, 내가 광역적으로 센츄얼리드 언어를 시스템 해봤고, 내 하이퍼데시스 이런데, 어, 여기 뭔가 빈 곳이 있네? 여기 뭐지? 여기 무슨 양화공원에 있네? 나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하면, 그냥 정말 결국 마지막 그런 스터디 사이트를 본인이 여기로 제약해도 돼요. 여기로 제약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 세부, 지금 여기 회색으로 돼 있는 길만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준 파일은. 근데 본인들이 팀별로 이 세부 도로를 완성시켜도 돼요. 이거 지도를 보면서 완성시키고, 그리고, 어, 뭐, 내가 인레스팅한 곳은 더뭐 포인트를 찍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시켜도 돼요. 그게 어떠한 자기의 하이퍼세스라 맞아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팀에 해당되는 거고, 너무 스케일을, 저는 어쨌든 광역적인 스케일을 이,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라고 준 거지만, 스킨별로 하이퍼센스 갈 때는 진짜 나는 그냥 건축 스케일로 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정말 그냥 이한 블럭만 가지고 해도 돼요 사실 아, 내가 여기를 그냥 재개발하겠다 다른 형식으로 여기를 정말 그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이,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로 내가 새롭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해서 해도 되고 이 때문에 너무 스케일에는 제약 받지 마시고 본인들이 관심있고 인트레스팅한 뭐 스킬을 선택해서 d s c a 이거는 팀전체러면은 how? g e 다 m a n y g 질문 m a 는데 g e 제 m a 을 y Germany, Germany, g e r m a n 개 Germany, g e r m a n 하나는 비트 a n y Germany, Germany, g e r 트 a n y g 트 r 그러니까 사실 같은 포인트예요. 같은 포인트인데 두 개의 두 다른 정보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비트윈리스 정보고 하나는 온사이트 온 카운트한 정보죠. 그러니까 이게 패러럴한 정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칼큘레이트 된 정보죠. 그러니까 그걸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사성이냐. 있이두 정보가 같은 포인트를 이제 카운트했는데 이거에 얼마나 두 개의 상관관계 유사성이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저 그러면은 저희 인디자인 템플릿준거꼭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테이션은 한국어 위주로 하셨으면 꼭 바이 랭귀지로 한번 번역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yeah, sorry, we just speak in Korean. <laughs> we just for, yeah, our quick conversation. <laughs> Oh, sorry a 다음, 다음 팀 잠깐 얘 다음 까요 혹시 다음 팀하깐얘은할까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음 team, 다음 team, 다음 team, 다음 team, 다음 team, 다음 t e a 가 다음 다음 team, 다음 team, 다음 t e 다음 team, 다음 team, 다음 t 이 a m 발표 보고 드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 어제랑 다르게 이제 시간을 특정해 주셨잖아요 저녁시간이 아니고 점심시간에 주셨으니까 점심시간에 식사나 아니면 쇼핑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한정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테일이나 아니면 뮤테일 네, 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점가가 조금 많이 운영돼 있는 합정역이라든가 이런 데 근처를 서베이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이제 조금 너무 넓은 범위는 아니고 그 합정역 근처에 있는 국소적인 범위를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다른 조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네, 네, 네. 그치. 저도 그 좁은 범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그 지금 페데스티안 어, 그 스케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 연구할 때는 가장 작은 스케일이에요 페데스티안에 음. 그한 10번 정도 걸을 수 있는 범위 이게 이제 도시 연구할 때는 가장 휴먼 스케일 가장 작은 스케일이에요 건축에서는 약간 인테리어 같은 스케일이거든요. 이 때문에 한 500m 반경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m 정도 걸어가는 게 우리가 한 8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고 그게 이제 그 우리 한국의 도시 법규상으로도 이제 지하철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역세권을 그 500m로 딱 잘라요. 그게 가장 사람들이 이제 플레젠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어쨌든 그 500m의 그 사이즈는 우선 리서치를 한번 해보고 센트럴리티나뭐 이런 것들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작은 스케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사이즈는 무조건 한번 이제 엑셀 사이즈 해보는 게 이제 도시 연구에 이제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는 더 그거를 기반으로해서 리서치를 하고 보니까. 어난 특별히 이블록이 굉장히 인터 i 스팅해 아니면 이몇 개의 건물이 되게 인터에스팅해 하면 이제 거기로 아예 포커스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린 조금 도시를 다루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자르더라도 이게 그한 500m 반경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얘기 드리고 혹시 팀 B는 아직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아직 못 하신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같이 지금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 순화 선생님한테, 어, 부탁해서 팀끼리 한번 줌 미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니까 그, 우리 슬랙의 방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ABC. 그래서 거기서 좀 활발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같이. 네, 네, 슬랙으로, 그 채팅으로 이제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 미팅을 하면서, 얼굴 보면서 미팅으로 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하면은 승하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해서 아니면 슬랙에 남기셔서 줌, 방쓸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팀은 어떻게 영어로 지금부터 할까요? 마지막 그 달현, Nada. Nada and Tarian, are you ready? Can you? Are you ready to talk can about? Can you share? Yeah. Answer? Yeah. Even even though you haven't discussed, you can just share your individual idea. Then we can uh, make out, make it out into a group thing. can uh, talk uh, with each other. Uh, because we live in another country. So uh, I, uh, uh, in my opinion, uh, I read uh, reading material, like between uh, building, there is a necessary uh, movement and optional movement and social movement. And I want to uh, study uh, study uh, about movement of residents in this area. Uh, there is uh, where they where um, they um, where did they go to uh, and they t uh, r for um, I uh, yesterday I tried to clustering the residents data because mm -hmm. they recent data is so big. Mm -hmm. so, but i couldn't do that yet but can you share your screen maybe we can help you out i do clustering because it sounds interesting if uh, you have any difficulties we can help out yeah. uh, my c l u s t e r i n g idea is the uh, make a, on grid and mm -hmm. put the uh, uh, i mean put the r e g i o n s data into the grid d a n But I, I couldn't because uh, every grid has different residence number so I couldn't uh, give uh, them uh, gravity their uh, 가중치를 이렇게 평, mm -hmm. 평균적으로 그리드마다 네, 주는 거 실패해가지고 oh, okay. 네. Oh, 한번 okay. 그거 쉐어해 okay. 주시면 나중에 따로 얘기 더 자세하게 주시면 도와 드릴게요 하고 싶은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okay. 한번. nada do you have any ideas about the project yeah, uh, yeah. i was actually thinking of, um, here we have um, especially where i study we have a r e a l l y a commercial city and uh, have local, a lot of local uh, markets and, uh, and, uh, and a lot of shopping areas. And I was thinking maybe, and it's really dense places, especially, especially it's uh, already populated with the uh, residents for people. Resident for, I was actually thinking maybe exploring how we can reform the, the network of the area and. Uh, how informal it is using that tool to, uh, to get h e chance for the residential boards and, uh, and uh, the, the markets or the shoppers and explore how these uh, with agents to have uh, different ways o r passages and uh, just normally have different passages and normal uh, different networks. exploring the different networks of uh, people and reforming the, the space of the network of the area and the explorations uh, of the space. Yeah, uh, you, you're also interested in like re residential data, right, Nata? Mm. Sorry? So you're also interested in the residential data, right, in the site? Yeah. Yeah. So I think like uh Dalian wants to kind of do some kind of modification by using the residential data. You want to do kind of like clustering and uh, some kind of uh, exercises before doing any kind of analysis. So um, I think, yeah, you, you both of you uh, need to talk about how to uh, develop your hypothesis and your uh, research interests. I think there is some kind of Like uh, common uh, points between uh, you, so uh, yeah, please organize uh, uh, the schedule to talk about and to share about your uh, uh, interest together. Uh, yeah, so yeah, sure. uh, yeah, yeah. We, sorry, we have. have uh, yeah, yeah. We have. You can use a two s l a c k to talk with uh, Dalhyun, and if you need uh, to. Uh, another meeting, Zoom meeting. You, know, you can ask uh, Sunga, tutor uh, Sunga, and she can, or she can arrange the Zoom meeting room so you can talk with that Dal through Zoom as well. o so, okay. okay. Yeah. Okay. Yeah. Okay. Okay. k a y o a y k a y Okay. o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I will I w i just briefly yeah to talk about the schedule and then we uh, move on to the NNA and Python workshop. 어 저희 B 팀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아, 어떨까요? 아, 아, 그 저희가 아, 그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합정역 근처에 중학교에 있는 공간을 아, 아, 활용하는 아, 아, 아.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그것도 네. 재밌겠다. 네, 예. 예. 네. 근데 그 아까 500m 반경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혹시 그 500m 안에 포지션을 몇개 정도를 잡는 게 적절할까요? 아, 포지션은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학교가 인트레싱하다면 학교를 중심으로 500m 반경을 리서치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가 주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땐 지금 학교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학교를 중심으로 놓고 500m 반경을 잘라서 거기를 한번 보면 재밌을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500m 반경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네. 직접 이렇게 페레스트리언 숫자를 조사를 하는 위치를 몇 군데 정도를 하는 게 좋을까 싶었어요 아, 그거는 이제 NNA 툴로 한번 해봐야죠 하고 결정 아... 네, 알겠야 돼요. 네. 네, 아이스 다 네, 네. 그걸 한번 돌려보고 그러면 몇개몇개몇 군데 나가서 하면 되겠다. 결정하 네. 어, yes. So, 네. Uh, 네. tomorrow we have another uh, we have uh, public lecture again at in, uh, in the morning sometime. So, please I'll keep in mind, and after that, we will have another individual team meeting. So today, we kind of like briefly talk about and share about each team's idea. So I think it looks very positive and very interesting to me. So uh, please talk uh, with uh, your teammates and then bring kind of uh, next idea for tomorrow. 질문 있는데 우리 토요일날 그 한국어로 하지 않나요? Public lecture. 근데 퍼블릭. 그게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거예요? 어, about 12시요. 근데 그 뒤에 바로 12시에서 또 1시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내일 퍼블릭 렉처 끝나고 인디비주얼 미팅 또 짧게 하려고 왜냐면 내일 퍼블릭 렉처가제 생각에는 빨리 끝나도 한 4시간 5시간 걸릴 것같거든 둘이 하면요.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5시 정도쯤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한세이시 내일 그러면 근데 내일 이거 인디비주얼 미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내일 한번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내일 더 얘기하고 싶은 팀은 이거 렉처 끝나고 잠깐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엄청 길게는 못할것 같고 한 10분 15분 정도 팀마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두개 했던 거 있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그걸로 하고, 듣고 싶은 분들은 듣고, 한국어로 좀더 압축해서 빨리 <웃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좀더 편하고, 좀더그 서브젝트 잡고, 하이퍼도시 잡고, 막 그런 방법론이 또 빨리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 8시간 한 건데, 그걸 꽉 눌러가지고, 빨리 할라 하거든요. 그래서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뭐몇 시간이 걸리겠다. 하지만 압축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어,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이거 강의 듣고 나면 더팀 내에서도 디벨롭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팀별로 대충 아이디어는 셰어했으니까 서로 얘기 나눠보시고 NNA로 한번 해보세요. 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는 거를 에감드립니다 Or or what if what if we have brief team meeting in uh first and then move to the lecture workshop tomorrow? 어. 근데 제 생각에 렉처를 듣고 팀별로 얘기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분들이 이거 렉처를 듣고 나면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는게더 좋을 거 같아요 심연적으로. 내일 남아있는 에너지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걸로 하죠 내일 너무 렉처듣고 힘들면 사실 또그 다음날 얘기하면 되니까 우선은 팀별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 제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우선은 온사이트 서베이를 가기 전에 NNA로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내가 어느 스팟에 가서 카운트를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온사이트 서베이 가기 전에 무조건 팀 내에서 이게 픽트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NNA 풀로 이게 익잼이 된 상태여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워크샵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워크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일요일에 다 같이 한 군데로 나간다고, 원래 처음? 어, 우선, 이제, 내일, 이렇게 NNA 툴로 각 팀마다 돌린 걸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스팟에 가서 같이 재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서 재야 되는구나 하면 이제 그게 프로젝트랑 상관없이 그냥 찢어져서 나눠서 재서 와서 나중에 그냥 하나의 파일로 합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팀에서 어쨌든 자기 주제를 잡고 n n a 팀도로 리서치를 해야 돼 해야지 이제 그걸 또아이 포인트는 겹치네 이게 다른 주제로 리서치를 하더라도 어 여기에 가서 재, 무조건 같이 이건 재야 되네 하면 되면 되죠 네. Now we're gonna uh, let's move on to workshop, pattern, and yeah, and then i t o